드디어 저희가 컴백하는 날이 하세요. 오네요. 뮤직뱅크입니다. 요 저희 진짜 한숨도 못 잤어요. 저희가 전날에 어, 카운트다운 라이브를 하느라고 어, 조막가까지 <웃음> 지금 다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래도. 대동씨 일하고 응. 아까 그렇게 졸던데 이제 <웃음> 그래서 어 한숨도 못 잤지만 그래도 뭔가 첫 무대니까 너무 긴장되고 설레는 것 같아요 강희 형께서 또그 시간을 내주셨다는 게 그날 목요일에 무한도전 촬영이 있었거든요 제가 알기로 근데 그 저를 이렇게 시간 내서 와주셨다니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드립니다, 방형 진짜. 또 와서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저희 다 외우고 오신 거 아니야? 반란, 뭐, 떤 내용, 가뭘는데도다 알고 있어. 아유, 아유, 아유,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야와 와, 대박이대박이 대박이다. 여기 있어요. 하나, 둘, 셋, 띠. 임팩트. 임팩트 임오트 임팩트 임팩트 임팩트 임팩트 임팩트 임팩트 임팩트 임팩트 임팩트 임팩트 임팩트 임팩트 임팩트 임팩트 임팩트 임팩트 임팩트 네 저희가 2시간에 컴백했는데요 네, 황이 형께서 계신 아침부터 두번도 와주시고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꼭 좋은 응, 활동 응. 보여 드릴 테니까 많이 기대해주세요. 우리 홈의 멤버들 응. 많이 사랑해주요 안녕! 오랜만에.. 그럼, 되고, 오랜만에 네. 느껴보는 오랜만에 보는 환경이어서 아, 너무 낯설어요. 진짜 어, 처음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래도 어, 신나게 뭐라는, 해야죠. 아.. 뭔가 이.. 이 대기실의 냄새 너무 리웠는데 어, 저희가 다시 이 대기실을 왔네요. 너무 고어요 이제는 리허설준비하록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준이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고해드준입니다 네, 이렇게 인팩트 동생들, 이제 동생들. 네. 네. 동생들. 네? 동생들. 첫 컴백무대 이렇게 함께하러 왔는데 사실 거라 믿어 잘할 거도 높고 응원합니다 네. <웃음> 오래 봐서 무대는 좀 신기한 것 같습니다 열심히 준비하는 동안 은또 저도 어리지만 그래도 더 기특하고 잘하고 오늘도 재밌게 보고 갈게요. <웃음> 제가 누구를 시점이 오네요, 점점. 첫방 산업 뜨기 전, 지금 아시1 5 분이고요. 저희는 한숨도 못잔 상태인데, 그렇지만 조금 피곤한 건 사실이지만 즐거워요. 사실 제가 쉬는 동안 느낀 게. 네 몸은 편한데 정신이 힘든 거 보다 몸이 힘들어서 정신이 행복한 게 낫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바쁜 스케줄은 네, 몸은 힘들지만 끝나고 또잘시간 있기 때문에 네. 네. 열심히 사업을 하고 네. 잘, 잘 핏줄 터질 거같아데안 돼요? 이 컨셉이에요 컨셉 필수 오브 제 컨셉이 호의를 찾는 다행히 시간이 없어서 가서 했지 안녕하세요 감사습니다와 진짜요 진짜, <웃음> 야, 진짜 <웃음> 감사해요 투썸이지? 오. 갑습니다 아, 아, 응.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컴백 축하합니다. Hey! Hey! 컴백 축하합니다. 하나님 드릴게요. 다 같이 불러요. 하나, 하나, 하나, 네. 하나, 하나 둘 셋. 오. 감사합니다. 아, 어. 잘. 잘. 감사합니다. 잘 i 리 먹자. 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ure. I'm not s u r 요 카메라 o t sure. I'm not sure. I'm not s <웃음> <웃음> 어, 아, 팬분께서 규를 주셔가지고, 규를 주셔가지고, 를 주셔가지고, 규먹 주셔가지고, 규를 주셔가 귤을 좋를하는가지고 규를 주지고 먹을래. 이제 지메라를줘셔가고 당전이 따로. 지희 오늘은 컴백하고두 번째 방송이 있는 날이에요. 음악 중심. 오늘 방송 좀 되게 기대돼요. 저희가 되게 좋아하는 의상이어고 뭔가 옷이 날개잖아요. 그래서 항상 마음에 드는 옷을 입으면 되게 자신감이 생기고 어, 뭐야, 그런 것 같아요. 나이게. 재밌어요. 저희 오늘도 잠을 그렇게 많이 자지 못했는데 그럼 어, 자신 있어요. 어. 자신 있어여 준비하고 어요 처음인 것 치고는 그러니까 처음 롤리팝 때보다는 조금 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이번 주까지는 적응 기가 적응 준것 같아요. 적응 기가. 어 막. 네 <웃음> <웃음> 이거 언제 그래. 언제? 너가 토끼한다 그래도 그때. 제가 토끼하면은 걔 하고 저 하죠 어. 토끼할 이걸 나는 근데 할수가없지 찢었던 나의 갈수 하기를. 아니 버블에선 되지. 한 버블 버블. 야 우리, 야, 혀까지 내면, 야, 괜찮네. 아 V 라이브가 진짜 나중에 모니터를 해보니까 되게 재밌더라고요. 아, 광희 형께서 맞아. 저 딩동 형이랑 맞아. 광희 형께서 되게 잘 살려주신 것 네. 같아가지고 굿네. 제가 막 막기도 했지만 되게 네. 아, 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진짜로. 네. 네, 그리고 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어. 저희가 막제 검은색 수트도 오랜만에 입어봤 처음로 입어봤는데.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되게 잘생기게 나오던 되게 잘생기게 나왔던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웃음> VLIVE 짱! VLIVE 최고! 다음번에도 VLIVE 할 기회가 생긴다면? 꼭 불러주세요. 신났어요. <웃음> <웃음> 활동 시작하자마자 감기걸렸어요 팬분들이 알면 은속 생활시켰어요. 그럼 말을 하면 안 됐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알리지 말아야 돼. 그렇죠. 네. 말이 먼저 나와버렸어. 편집하면 돼요. 편집 네, 네, 네, 어제 방송 잘 하고 온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도 좀 많이 부족해가지고 저희가 느꼈던 너무 부족해서 그 롤리팝 처음 할때 그때처럼 되게 긴장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점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좀 무대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 빨리 우리가 좋은 모습 무대에서 보여드릴 수 있게 어좀 많이 얘기를 하고 연습을 해야 될것 같아요. 리얼리티 첫방 때 같이 봤잖아요, 저희. 그것처럼 직접 만나가지고 보면 더 재밌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2화까지 나왔죠? 응. 봤어요. 아, 제가 하드캐리 했어요. 아저씨아더 늘어난데, 허구마, 뜸의 허는상아저씨 같다 아, 저는같다테고구마 때문에 고구마. 나는 사람 a m e o k a 아 Same, s 아나 e 옷 색깔을 본 거랬지 s 쌤이야쌤쌤이 e s 쌤이랍니다 다음에 다른 주제도 한번 서 a m e Okay. Okay. 네, 근데 이전에 저희가 거기 뭐냐, 어제 맞춘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무대가 너무 신나다 보니까 잠깐 잊었었는데, 거기만 보면은 어제보다 좀더 나은 무대를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카메라도 잘 보고 오늘 되게 조명도 이뻐가지고 얼굴도 하얗게 이렇게 잘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본방 때좀더 여유 있게 맞춘 것만 잘 지켜서 하면은 저희는 옆에 큰 무대를 탄생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앨범 반란이라는 앨범입니다. 드디어 나왔고요. 저도! 처음 봤어요, 지금. 디자인이 굉장히 심플합니다. 근데 절대 대충 맞은 게 아니에요. 왜냐면 안에가 알차니까 포토카드가 나왔네요. 사형지금거 어, 의상이 똑같아요. 밥이 많이 떠고 좋은 거하니다 네! 명분이 있었는데 명분이 없어 저희 다섯 명다잘 나온 거같아 그리고 개인적으로도 뭔가 이 사진이 되게 코가 빡!하게 잘나는데아이 사진도 마음에 들어요. 뭔가 분위기 있어. 근데 팬들은 이런 사진, 이, 이 착장 사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목소리도> 앨범 표지니까 일단 너무 마음에 그래. 들고요. 되게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아요. 저희도 오늘 봤거든요. 오늘 이두 번째 방송, 두 번째 2일차 방송인데, 오늘 처음 봐가지고 되게 또 색다르네요. 뭐, 다 뭐든지 다색다른 새로워요. 하도 이제 오랜만에 하는거거든요새로워 생방송이라서 라이브가 조금 부담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임팩트는 라이브, 라이브, 추구하는 라이브라니까. 해내야죠. 아 이거 찍을 때 너무 진지한 것 같아요. 그죠? 좀 재밌게 하게 나면. 여기야 여기 저 여기, 여기, 이거 괜찮은데? 이거는 이거 언제 나가요? 다음, 다음 주중만간 그러면은 제대로 한 거는 팬 사인에서 보여드릴게요. 요근래 요 계속 잠을 좀 많이 묻자고 음, 조금 기분이 많아요. 일단 사후 녹화가 좋기는생방도 기대되는데 생방은 사실은 뭐, 기대도 되지만 걱정도 돼요. 왜냐면 이게 라이브기 때문에 라이브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한치의 실수도 용납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좀 이상스러워요. 하지만 그게 또 라이브의 묘미이기 때문에 저희는 라이브를 쉽게 어? 진짜 살살하못있니까아아았 아, 괜찮아 그만해 어, 진짜 살살했다니까? 어. 더 살살했어 자더 피곤해졌어 얼굴에 일로 와다 해줘? 아 이제 고 싶어 나눈좀만 붙여야 될것 같아 조만딱 뭐 스티커로 붙여줘? 테이프로 붙여줄까? 눈이 안돼 눈이 안돼 <웃음> 저 지금 되게 졸리고.. 졸려요. <웃음> 고맙습니다. 오늘부터 새로 시작되는 태호TV. 안녕하세요. MC를 맡은 태호입니다. 맛백으로 <웃음> 저 사는 에 <웃음> 오늘 어떤가요? <웃음> 제 빨빨 패션. 아래 위로 빨. 우리 엄마가.. 흥먹어. 빨간 거 되게 좋아했어. 뭔가 유치원 때 이렇게 입었었던 것 같은데 오랜만에 입는 것 같네요. 제가 첫방 징크스가 있어요 사실. 그게 뭐냐면 항상 첫방 할 때는 마이크팩이 떨어지던가 뭔가 뭐 옷이 막 찢어지던가 뭐 이런 그런 넘어지던가 그런 게 있는데 이번 이집반란의첫방 시작부터 그첫방 징크스에 또 걸려버렸어요. 왜냐면 신발이 엄청 미끄러워서 좀 빙판장에서 약간 무대를 하는 기분이어서 백을 못 보여드렸는데 이제는 첫방 징크스를 다음 3집 때는 꼭 깨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첫방 징크스가 있어서 항상 안 되잖아요. 첫 방이 뭔가 잘안 되면 두 번째, 세 번째부터 잘 돼요. 그래서 억울합니다. 그리고 항상 변함없이 와주시는 우리 이쁘들, 이쁘야 고마워. 정말로 고마워. 이쁘들이 그 이쁘 슬로건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둠 속에서도 잘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항상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안 들면 은불 꺼지면 진짜 아무도 것도 안 보이는데 임팩트 그게 반사 슬로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디 어디 있는지 딱 보이니까 이제는 더잘 잘 찾을 수 있어서 기쁜 것 같아요. 우리 이쁘들 고마워요. 지금부터 갔다 올게요.